역사의 흐름을 보고 중국한테도 역사 가르쳐 줘야 돼요. 왜? 역사를 안 가르쳐. 왜? 돈이 최고야. 어, 돈이 최고야. 빨리 물질주의야. 옛날에도 물질주의있어 왜냐면 두레라고. 중요합니다. 두레라고. 중국사람들이 성공한 요소가 가장 큰건 두레야. 두레. 그게 뭐야? 개, 개, 개, 개. 우리 옛날 시골에 가면 한 1, 2년 되면 한 사람씩 개돈 타서 도망간 사람들 많았어. <웃음> 그라고 아이고 도망갔어. 그러다만 TV보니까 더 세게 터지더라고. 이게 중요한 문화인데 중국에는 크거나 작거나 무조건 십시일반입니다. 이, 우리는 동업하기도 싫어해. 아이씨, 나 혼자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똑똑한 사람들이 혼자 망하면 다 죽어. 근데 중국 사람들은 호텔을 지어도 일조를 지어도 너 천억, 나 천억, 너 천억 똑같아 그리고 어떻게 해?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자 주면서 밥 먹는 게 개란 말이에요. 사람들의 저력은 개구나, 개.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만나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이자 돈 내고 이게 다단계에 들어가서도 똑같고 호텔을 지어도 똑같고 글로벌 사업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딱이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게 왜 우리나라에 왜 필요하냐? 그들은 돈 없으면 떠난 거니까 중국인들은 거기서 신뢰를 안 지키면은 바로 추방이에요 이게 그게 무서운 건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화교 네트워크가 세니까 여기서 실수하고 실뢰를잃으면 끝나는데 중요한 거는 피지블리스터드라고 사업 타당성을 개인한테 안 맡겨. 가치가 우르르 우리가 했던 거죠. 저 가평에서 우리 닭 먹어봤잖아. 어때? 다 괜찮아? 야사 번니까 괜찮다. 그래 돈좀투까 그러면서 2만 원씩 내 가지고 테일안너 사건에다가딱차아주는 거야. 그래서 원금 갚고이제갚고 갚고, 아예 즐겁게 노는 거가 이거예요. 그래서. 이 철학을 우리 포럼에서도 해야 되겠다. 왜? 이 둘의 속에 전부 다 지금 코로나 힘들었는데 모여서 좀 뭔가 해보자 마음도 있었는데 영? 그 둘의란 정신은 우리 옛날에 그걸 살려야 된다. 전통을. 전부 각자 뛰잖아. 각자. 각자. 그 각자 뛰는 걸한 포럼인데 우리는 뭐야? 상조고라는 상고시대 역사의 목적을 딱 두고 그 상고 역사의 포럼을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뭐가 있어야 돼. 화교는 뭐야? 화상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야.